안녕하세요. 밥슬입니다. 밥을 금방 지금 어, 안 덮어줘. 뚜껑 안 덮어줘.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뜨거워. 빨리 둬. 예, 네, 물 예. 가져. 와, 맛있겠다. 아이고, 김치 맛있겠다. 다 되길 아주. 끝까지 음. 퍼주셔. 이게 쏙. 춘천 중앙시장 순대국집은 다진 마늘이 올라가는 게 특징입니다. 정말 깔끔한 국물 맛이 일품이에요. 육수는 또 얼마나 구수하게요 국물이 정말 진했습니다 각종 머릿고기 그리고 건더기들이 잔뜩 들었고요 적어도 순댓국은 진심으로 만드신 우리 할머니 집 여기에 몇 개의 순댓국집이 다 모여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대형 가마솥에는 순댓국의 비법이 담겨있는데요 돼지 머리를 잔뜩 넣어 뽀얗고 진하게 우러나올 때까지 끓여내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비주얼이지만 기름과 찌꺼기를 전부 걷어내고 잡내도 제거한 다음에 내어주는 순댓국은 그야말로 그 어느 곳보다 최고의 맛입니다. 비릿하고 꼼꼼한 냄새 전혀 없고요. 신선한 재료로 오래 우러낸 깊이감만 남아있습니다. 음! 오! 너무 맛있어 어떡해. 이거, 이거는 먼지 막도 졌어. 그치? 포장 나갈까? 포장할까이따가 가기 전에 포장한대. 아, 너무 맛있으면 취했다. 아. 어, 지금까지 와, 소개한 순대국 맛집들 중 단연 최고였어요. 조미료 없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헤? 내장도 엄청 많이 들었어. 응? 내용물 미쳤다. 머릿 고기야 내장류 그리고 순대까지 골고루 잔뜩 넣어주는 푸짐함에 올 때마다 감탄하네요. 다른데서는 항상 특사일주를 먹지만 여기서는 늘 보통도 힘에 겹습니다. 항상 배가 터지게 내어주는 사장님의 후한 인심에 올 때마다 감동합니다. 그렇다면 가격은요? 아직도 6,000원이야. 서너0 올린거야? 올린건가? 올린거야. 아닌데. 음, 냄새 하나도 안 와. 진짜 맛있어. 제대로 익었어? 음. 깍두기와 김치도 직접 담그셔서 너무 달지 않고 적당히 익혀졌습니다. 음, 진짜 국물 자체가 엄청 길어 오네. 그러니까 엄청 깨끗해. 깨끗하고 진해. 음. 건더기는 자고로 젓가락으로 집어서 새우젓에 콕 찍어 먹어야 제맛이죠. 새우젓도 생소금만이 따로 놀지 않는 깊이감이 있어서인지 고기의 고소함을 더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 집에 오면 늘 부작용이 발생하는데요 소주 한 잔이 생각나는 불편한 진실! 순대도 소금이나 막장 대신에 새우젓에 찍어서 호로로 정말 새우젓 맛이 진한게 아... 최고였어요. 응, 터. 그거는 아고 아닌데. 터. 통. 그리고 흰 쌀밥에 김치 하나 척 얹어 먹으면 누구나 아는 별미. 김치는 왜 항상 집 밖에서 더잘 먹는지 모르겠어요. 시지 않게 적당히 익어서인지 머릿고기와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맛있지? 그래? 음. 아이고 소소한 국밥 한 그릇에서 또 하나의 감동과 행복을 느낍니다. 이모 소주 하나요? 소주 주세요! <웃음> 하침이다! <웃음> 아, 소주가 생각나라 꼭 가보세요!